자기야, 담배 피고 왔어? 아닌 게 아닌데? 아니잖아. 옷에서 담배 냄새 나잖아. <웃음> 무슨 나랑 같은 섬유유연지 냄새야. 나랑 담배 끊겠다고 약속했잖아. 이거 맡아봐. 담배 냄새 나잖아. 아 담배 냄새 난다고 음, 음, 음. 무슨 뽀뽀야 나 담배 핀 사람이랑 뽀뽀 안 한다고 했지? <웃음> 아 미치겠다 진짜 그럼 그럼 이거 무슨 냄새인데? 향수 <웃음> 아니 무슨 향수 냄새가 니코틴 냄새예요? 아 자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? 음... 야, 뽀뽀하지 말고 진짜 아, 집고 넘어갈 건집고 넘어가 아, 진짜 솔직히 말해봐 폈어, 안 폈어? 안 폈어? 그럼 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어? <웃음> 손가락 못 거는 거 맞지, 지금? 어 <웃음> 아, 그래서 폈다는 거지? 아, 진짜 그만 펴 끊기로 약속했잖아. 뭘안안안안안 아, 아, 아, 폈어요야. 폈어요 지금. 네, 담배 냄새 맞아요. 아니 무슨 정수리 냄새래 정수리에서 니코틴 냄새가 난다고? <웃음> 아 미치겠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? 폈으면 폈다고 그래 안 폈다고 말하는 것보다 폈다고 말하는 게 나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음 진짜 너안 되겠어 손 줘봐 손 줘봐 응? 그럼 반대쪽 손도 줘봐 빨리 <웃음> 아 빨리 줘봐 안 주지 말고 폈지? 인정하자 그래, 몇대 폈는데 그래서 하... 하나? 응, 음, 응 음. 담배를 안 피려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<웃음> 아, 길거리에서 담배 줬다고? <웃음> 아, 자기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아니, 왜또 거짓말을 쳐?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? 담배 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아 약속한 거잖아, 우리 그치? 담배 안 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? 정말로, 정말로 앞으로 안 필거야? 그럼 약속해요. 응, 손가락 걸고 약속해. 응? 약속도 못해줘 지금? 하.. 진짜.. 아니.. 약속하자고.. 다시 한번 약속하자니까 손가락 걸고? 야! 아, 아나 담배 냄새 나서 뽀뽀하기 싫다니까. 아 저리 가. 한 대만 피고 가 그랬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? 음, 싫다고. 하, 냄새가 뭐가 안나안 안 나긴. 나 저기서 들어올 때부터 담배 냄새 났는데. 그냥 말로 약속이나 해줘. 담배 한 번에 끊는 거 힘든 거 아니까, 그럼, 하루에 한 대만 펴. 진짜로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. 응? 요번엔 진짜 약속 지켜야 돼. 알았지? 약속. <웃음> 이쁘다, 내 새끼. <웃음> 아, 진짜. 그놈의 뽀뽀. 아, 해줄게, 해줄 거니까, 양치하고 와요. 네, 양치, 들어가서 양치하고 와. 가글로는 안될것 같아. 양치하는 김에, 샤워도 하고 오든가. <웃음>